대구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대구 지역의 주택사업 현장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2에 따라 부결되면서 사업지가 공매로 나오는 사례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시행사의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 대출, 브릿지론을 제공한 대형 증권사도 부실을 떠안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들은 대구 지역의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PF를 투자심의 단계에서 부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사태로 인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 지역은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올해 대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0.5일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 분양을 추진한 10개 단지는 일군 건설사 브랜드가 다수 있었지만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올 4월 말 기준으로 6,8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및 입주 물량 증가로 현재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대구는 올해 약 2만 세대, 내년에는 약 3만 5천 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미분양 사태로 부동산 PF가 부결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형증권사의 부동산 투자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보통 시행사는 PF가 실행되기 전 주택사업을 벌일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대출 및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계약금 대출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대형증권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대형증권사는 계약금 대출을 발판으로 잔금 지급을 위한 브릿지론도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브릿지론이 상환재원을 거의 대부분 PF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처럼 PF가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대형증권사 입장에서는 시행사에 내준 대출을 토지 공매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 최근 자산신탁사 공매 게시판을 보면 대구 지역의 공매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공매 중 상당수가 PF 부결에 따른 브릿지론 상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공매 진행 중인 대구, 중구, 동산동 1 2회 토지 및 건물권이 꼽힌다. 이사업지는 시행사가 하나금융투자로부터 1,3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받았지만 PF 부결로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보다 더큰 부실 사례도 곧 대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 미분양률이 특히 높은 오피스텔 포함 사업지의 경우에는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며, 이런 사업지는 토지 구매가 이루어졌더라도 p f 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형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매가 이루어지면 대출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및 미분양 사태로 사업지의 매력이 떨어질 경우 거듭된 유찰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구의 상황이라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투자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매를 통해 원금을 100% 건진다고 해도 대출에 따르는 이자 수익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볼수 있다. 더큰 문제는 시장 분위기가 나빠 원금 보전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최대 1억 원 낮은 매물이 나오고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곳곳에서 역전세난 때문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양자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웃돌았던 10여 년전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 분양가보다 1억 산 매물 미분양 7천만 원 할인 사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공 후첫 입주가 진행 중인 중구 태평로 3가 대구역 경남 센트로팰리스에선 2019년 5억 3천 3백만 원에 공급된 전용면적 84 고층 물건이 4억 3 3 0 0만 원의 금매로 나왔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는 매수인이 대출과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매도자에게 일부 돈을 받는 식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권을 처분하는 것은 잔금의 부담을 느낀 계약자가 많기 때문이다. 잔금을 못 내면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태평로 3과 A공인 관계자는 비슷한 가격대 매물이 여러 개 있는 데다 인근의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나 매매 계약이 잘안 된다. 여 주택 경기가 좋았던 시절 중도금은 대출받고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무리하게 분양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고전했다. 중구 일대 새 아파트 전세값 전용 84기준은 지난해 4억 5천만 원 안팎까지 올랐으나 최근 2억 5천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동구 유람동 안심뉴타운 시티프라디움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 원짜리 매물이 있다. 저가 매물 중인 취득세를 아끼려고 등기 전에 분양권을 손절매하려는 다주택자 물건도 상당수라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준공까지 비교적 기간이 꽤 남은 단지에서도 분양권을 손절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 1년을 남긴 동구 시남동 해링턴플레이스 동대구 인근 중개업소엔 분양가보다 3천만 원 가량 싼 5억 7백만 원 전용 84 고층짜리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다수 나와있다. 업계에서는 대구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은 24,969가구이고 내년엔 3 2,554가구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초 1,977가구에 불과했던 미분양 규모는 지난 8월 말 8,300일 가구로 급증했다. 향후 공급 예정인 단지가 많은 게더큰 문제다. 건설사와 개발업체는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라운건설은 4월 7억 원대 후반에 분양한 수성구 신매동시지라운프라이빗을 최대 7천만 원 전용 84할인에 공급하고 있다.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실질적으로 8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한건설사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아파트 계약자에게 BMW 7 시리즈를 증정하고 아파트 1 플러스 1 행사까지 나온 당시 모습이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 고지적했다 지난달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힐스테이트 칠성더 오페라가 576가구 모집의 청약자가 89명에 그쳤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직선거리로 약 200미터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에다 전 가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등 장점에도 미달을 면치 못했다. 심지어 302가구가 공급된 특별공급에는 단한 명만이 청약을 했다. 대구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건수는 5,012가구로 2019년 12월 6,2002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단지가 급증하면서 주택 분양 보증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조호섭 법으로 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 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사업장이 2018년 12개소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68개소로 증가했다. 가구 수로 따지면 190가구에서 29,390가구로 약 155배 늘었다. 주택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분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HUG가 대신 분양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지난 5년간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 8,19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대구 7,511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후 경기 6,965가구, 전남 5,558가구, 충남 3,766가구, 경...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대구 전역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조치가 있었지만 시장의 반전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었다. 한 푼의 자금이라도 아쉬운 실수요자에게 다소 숨통을 틔워줬을 뿐이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